수도권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에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사업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공급 조절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67.6으로 전달 대비 11.8포인트 올랐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풀면서 그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아직 백이야에서 머물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다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세종만 전월 대비 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세종은 올려들어 지난해 마지막 달 대비 크게 오르면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대구는 지난달 말 대구시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이나 임대로 유구하기로 하면서 시행 건설사들이 앞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전망지수는 크게 상승했다. 이달 주택사업자들이 예상한 자금 조달 전망지수는 72.9로 전달 대비 22.9포인트나 올랐다.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지난 1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침체가 해소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조강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단기 금융의 불안정성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